몇개 타는 거 찍고 그 다음에 이벤트 공지 영상만 딱 찍어야 되겠어 아까 저 핑크 개 깔끔하게 탔어요 언제? 저기서? 네저기서 <목소리> <목소리> 아, <쉬고, 아니, 목소리> 뭐야 <목소리> 크게 탄 거다, 그렇지? 네. 안돼. <웃음> <웃음> <웃음> 에? 장난하지 마. <웃음> 장난하지 마. 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더블? 네. 뭐 처음 타? 맨날 타는 거 아니야? 에 타요. 말도 안 돼. <웃음> 종서가 네. 아무도 안 믿어. 저 에어에서 한 번밖에 못 돌렸어요. 그 이상 못 돌렸어요. 그래? 어, 맨날 본거 같지? 그러니까요. 너무 쉽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힘들게 한 거야. 네. <웃음> <웃음> 이 짤이래서. 저 때문에 두분이 싸우다니 두번이상못돌렸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큐 엄청 빠른데 <r homme> 어? 아 그래? 너이름 뭐야? <o -iencies> 아민재이민재야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한입니다 네, 오늘 청마파크에 이렇게 제가 놀러 왔는데 어, 비가 안와 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라이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완전 초보인 친구들 만나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테이립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벌써 해가 졌는데 어, 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2000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구독자가 또 중간에 너무 안 늘어 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2000명 넘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고 이렇게 광고도 조금씩 봐주시고 해서 영상 수익이 아주 조금 정말 조금이지만 예그 수익금이 들어온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 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더 열심히 재밌게 타라고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자 이벤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천명 넘었을 때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 이메일을 작성을 해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작성하는 영상은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영상에 첨부를 할게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그냥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탔던 영상들 10초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그 더보기 꼭 눌러서 밑에 설명 적어놓은 거꼭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추첨은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뽑을 거고 공평하게 다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예, 뽑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어, 몇 명인지는 아직 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잘 타는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 지금까지 탔던 그런 장면들 중에 10초 이하의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 영상으로 또 다른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올리고요 그 다음에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작지만 정말 작지만 선물을 보내드릴 거에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예,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 보내는 방법을 잘 몰라서 지난번에도 잘못 보낸 분들이 많은데, 어, 이메일 보내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이 있기 때문에 댓글을 달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메일, 구글 메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메일 앱을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된 글쓰기 버튼이 있어요. 글쓰기 버튼, 이거를 누르시면 어...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기본적인 폼이 나와요. 그럼 여기 받는 사람에는 제 이메일 주소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목에는 구독자, 구독자 영상 이벤트 신청 그리고 내용에는 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 경기도면 경기도, 강원도면 강원도, 어 경상도면 경상도 이런 이런 식으로 크게 도만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옆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도 옆에 이름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 여기 위에 보면 클립 같은 모양이 있어요. 아니면 뭐 첨, 파일 첨부 이런 글자가 있는데 그거를 누르셔서 예,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파일을 가로로 된 영상 파일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압축을 해서 첨부가 됩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메일을 다 작성을 했으니까 종이비행기로 된 여기 보내기 버튼 이 버튼을 눌러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영상의 제목 아래쪽에 더보기란 눌러서 나오는 설명에 설명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어 영상 가로로 된 영상 되도록이면 좀 화질 괜찮은 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